안녕하세요 하우 이지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쉬운 팁은요 발표를 하실 때다 끝나고 난 다음 이 슬라이드에 있는 어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볼때 어떻게 하셨나요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를 슬라이드쇼 안에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슬라이드쇼를 한 상태에서 만약에 질문을 받는다고 라 생각해 볼게요 그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키보드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쫙 봐야 되겠죠 그쵸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를 들 슬라이드의 양이 막 100개, 이상, 200개 이상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필요없는 슬라이드까지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슬라이드 쇼 안에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모든 슬라이드 보기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슬라이드 보기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도 확인해 주실 수 있는데 이걸 눌러 볼게요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 슬라이드가 어떤 슬라이드가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내가 마우스로 통 누르면 바로 그쪽으로 이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발표를 할때 매우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안에서 목차별로 해서 구분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이 슬라이드와 슬라이드들 사이에 뭘 집어 넣을 수 있냐면 바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 구역 설정을 통해서 이 슬라이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볼수 있는데 어떻게 설정하냐면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구역 추가를 할수 있거든요 이 구역 추가를 해 주시고 여기서 만약에 이게 제목이다 그럼 제목 표지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 나오는 게 목차다 그러면 또 구역 추가를 누르셔서 목차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또 구역 추가를 누르셔서 제한 배경 등 하나하나 하나 구역을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설정을 해주니까 제목, 목차, 제안배경, 추진목표, 추진방안및 계획, 기대효과 등 하나하나 다 설정이 된 것을 볼수 있고요 자 이렇게 미리 작업을 해두신다면 슬라이드쇼를 했을 때 자, 왼쪽 하단에 있는 모든 슬라이드 보기 누르시면 왼쪽에 구역이 다 생성이 됩니다 제목, 목차, 제안배경, 추진목표, 추진방향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서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발표하실 때 매우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구역 설정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빠르게 내가 보고 싶은 슬라이드를 찾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